오늘의 1분 리뷰 게임은 랠리 컨터 제로입니다 랠리 컨터 제로는 우선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료라는 점이죠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랠리 컨터 제로는 매층을 깨나가면서 랠리을 수집하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엔터더건전의 공짜 버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회피나 총을 사용한다는 점 등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도 2D이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액션도 상당히 출중하여 어지간한 저금액대의 2D 게임들보다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게임 자체는 일반적인 탑뷰 슈팅 게임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그라이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판 한판 가볍게 플레이하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추후 랠리컨터 레전드라는 후속작도 나올 예정이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난이도는 엔터 더 건전을 하던 분들에게는 아주 쉬울 것이고 탐막 액션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운 정도입니다. 하지만 일단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하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. 총평은 탑뷰 슈팅 로그 라이크 게임 스팀 무료 게임이지만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겠다 입니다.